자기소개에서 다음 다섯 가지를 꼭 체크하세요. 모든 면접의 시작은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. 이 자기소개는 면접의 첫인상이라 가장 중요합니다. 혹시 한 가지 자기소개로 모든 공채를 보시나요? 돈을 주고 자기소개서를 누가 대신 써줬나요? 인터넷에서 찾아낸 멋진 자기소개 몇 개를 짜집기 하셨나요? 이러면 반드시 떨어지십니다. 어, 자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잖아요. 남이 써주거나 남의 자기소개서는 요 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또 완벽한 자기소개는 없습니다. 아무리 잘 만든 자기소개도 모든 회사에 같은 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이것은요. 마치 같은 프로포즈로 여러 애인들에게 똑같이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. 모든 사랑을 첫사랑처럼 사랑하듯이 자기소개는 요 항상 프로포즈하는 듯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기소개를 준비했다면 다음 다섯 가지를 점검해보세요. 첫째, 주어진 시간에 활용 가능한가? 아무리 좋은 내용도 시간을 오버하면 안 됩니다. 1분의 시간을 줬다면 같은 내용으로 30초와 3분 버전 두 가지를 더 준비하세요. 시간이 없어서 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. 면접자가 적어서 늘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짜임새 있는 자기소개서인가? 오프닝에서 시선을 잡고 궁금증을 유발하고 본론에서 실외를 주며 클로징에서 오프닝에서 제시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기소개서인지 등의 이야기의 흐름을 체크해보세요. 세 번째, 자기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가? 내 자기소개를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면 그 자기소개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. 나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 네 번째, 일반적이지 않고 관심을 끌만한 내용 한 가지는 있는가?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. 신선하고 반전이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세요. 다섯 번째, 지나치게 거창한 주장과 자화자찬는 없는가? 근거 없는 주장을 난발하거나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세요. 경력직을 뽑는 자기소개도 자화자천을 지나치게 하면 허풍이 심하다고 봅니다. 물론 자기자랑은 안할수 없지만 자칫 실례를 잃을 수 있으니 팩트 위주로 말씀하세요. 이 밖에 자기소개서에 주의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